코너에 빠졌어. 모르좋아한좋다좋발 기대나. 먹을 모르네. 으아악 어어어 어? 안 좋은데? 왜인데? 이거 엄마 씨 찌르겠다 엄마 이거 굳이 먹어야 될까요? 입에 넣어줘 어? 멋있지? <웃음> 멋있다, 멋있다, 멋있다. 어때? 나이앤 이거 먹고 싶지? 자, 이거 들고 먹어봐 아, 아니 <웃음> 여기있어 나이앤